최근 무설탕 음료 등의 감미료로 사용하는 에리스리톨이 혈전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보고서 때문에 온라인이 시끄럽습니다. 일단 다 시끄럽고 먹는 것에 진심인 우리 입장에서는 시판되는 식품 중 에리스리톨을 첨가한 건 어떤 게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설탕 제로 칼로리 음료 중에서는 티즐 스파클링 제로 칼로리 파리로 피즈 포도와 오렌지 맛 홈플러스 시그니처 제로 콜라 천연 사이다 제로 브루르 제로 콜라와 사이다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제로 1AM 스파클링 라인과 베리맛 등이 있고 주류 중에서는 처음처럼 새로 진로 이즈백 제로수거 리뉴얼 참이술후레시 제로수거 리뉴얼 등 최근 출시되었거나 리뉴얼된 일부 제품에 에리스리톨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먹거리 하나 살 때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 안타깝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